자 이제 구조와 사용법 그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만프로 <웃음> TV 이렇게 차양막을 쉽게 덮치고 다시 씌우실 수가 있고요. 어,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팽팽하게 돼서 아이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. 아이가 조금 키가 커지면은 다리가 길어질 텐데 다리를 받칠 수 있는 발받침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받쳐주는 천이 있는데 이 천에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다니면서 뭐 작은 물건 같은 거를 여기에 좀 놓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앉아 있고 싶어 하거나 누고 있고 싶어 할 수가 있는데 이 의자를 젖히고 다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세우는 방법은 자이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립했던 이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을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약간 누워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좀 안고 싶어하면 사실 이 뒤에 끈을 잡아 당기면 돼요 고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자 이제 의자가 거의 세워졌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뒤에 지퍼를 여시면은 여기에다가 뭐젖병이나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이 뒤에 그물망에도 물건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. 유모차에 아이를 안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이렇게. 쭉안 쓰고 아기한테 이렇게 안전벨트처럼 이끈을 매 주세요. <웃음>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커 나갈수록 위쪽으로 매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낄때이 버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서 딱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에 넣어서 끝까지 밀어주시면 끝 그리고 이제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끈을 조절해 주세요.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시면 돼요. 다 됐죠? 아이가 햇볕 때문에 조금 얼굴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안치고 나서 이렇게 차양막을 펴주세요.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밀면서 가면 되는데 이 요요 식스 플러스는 정말 부드러워요. 그래서 한 손으로도 이렇게 밀 수가 있어서 젊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어, 이렇게 밀고 다니다가 좀 내리막이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발로 밟아주시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퀴를 딱 잡아주게 되어 있고 풀어주면은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밀어도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유모차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유모차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뭐 초록불이 됐거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발로 여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이렇게 다시 움직일 수 있죠 삼촌이 유모차 만들어주니까 좋아? 좋아요 안녕 <웃음> <좀> 안녕. 나가자 <웃음>